80대 몸무게에 깃털같은 몸놀이 무슨 지금은 사러는 판이다 한입 먹으면 90이 되는거다 80대 진입하면서 치팅데이 쿠폰이 생겼다 지금 당장 모조리 다 씹어먹고 싶지만 나의 흡수력은 치팅 한방에 121로 돌아갈 수 있다 타고난 돼지껄 80대 진입하면서 감량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숫자일 뿐인데 심리적 부담이 크다 점점 치즈에 중독되고 있어 요즘 치즈 먹는 맛에 산다 나의 식단에한 줄기 지방 운동 변화의 시기가 왔다 앞으로 남은 20kg은 전문적이지 못한 중량 운동으로 내 몸의 지방을 단단하게 압축시키면서 감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감량 속도보다 더 느려질 수도 있고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다 상황 봐서 조절할 거다 너도 괜히 콜먼니 되는 거다. 오늘부터 단백질 사료 급여한다. 간단한 맨몸 운동 후 철을 든다. 아버지 저 드디어 철 들었습니다. 이 못난 아들 체중 2.5배 치게 해주세요. 미친 헬린이. 예상대로 자세는 엉망이다. 그립 위치도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등등 유튜브에는 엄청난 전문가분들이 많다 나는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독학한다 아직은 달랑 봉 하나, 벤치 하나 있다 쉬어 보였던 벤치 프레스는 어깨가 아프다 아직 중심도 못 잡는 수준 변화하고 발전하고 기록할 거다 아직 턱걸이 한개도 못하는데 너무 많은걸 벌려놓고 있는게 아니지 싶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루하루 미루다보면 내 근육은 이미 다 녹아버릴거고 근육을 빼고 다이어트 성공한 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 다음번 70대 진입인바디도 근육량을 보고 성공적인 다이어트인지 판단할거다 드디어 녹색띠 졸업이다 파란띠를 받기 위한 퀘스트를 준비한다